이곳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도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할 곳은 바로 이번 영상에서 주제로 선정한 프리마켓입니다. 많은 상권들이 자리잡고 있는 문화의 거리이지만 큰 상권의 건물들에 못지않게 일렬로 줄줄이 자리하고 있는 열린 마켓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문화의 거리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은 프리마켓입니다. 자 그럼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게 된 프리마켓에 대해 알아볼까요? 1999년 인천에서는 지하철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부평시의 상권분산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고 하는데요. 부평의 문화의 거리의 상인들 역시 상권분산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컸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의 상인들은 주도적으로 프리마켓이라는 자발적인 하나의 상권을 발전시켜서 상권분산의 우려를 막기 위해 애를 써왔다고 합니다. 물론 부평구청의 공식적인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상품들이 많을 정도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노력이 아주 가상했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마켓이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리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상인들이 직접 손수 만든 수공예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처럼 획기라된 기성품과 달리 개성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장 경제를 살리기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마다 그 달에 맞는 관련 상품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순환을 돕는 착한 소비운동을 촉진시켰다고 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처음 프리마켓이 생기게 된 계기는 물론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는데요. 도평 문화의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생기게 되면서 곳곳에선 활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갈수 있는 매력적인 안락처로 자리 잡은 프리마켓. 이 프리마켓은 지금은 주민들에게 시장경제를 살리는 것 이상의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프리마켓을 살려냈던 상인들의 마음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면 경제적인 부분과 마음의 힐링까지 가져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